잘 먹겠습니다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<웃음>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길바사 소스 제약 불닭볶음면이에요 길바사는 워터프라잉을 할거예요 오늘은 치즈맛 일단 물에다가 한 3분 정도만 데칠거예요 얘가 짜다는 평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 뜨거워 어 이렇게 끓었으면 물은 한번 버리고 이제 이 1cm 되는 물로 이 물이 쫄을 때까지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해줄 거예요 오늘의 같이 먹을 것은 불닭 불닭도 끓여 놓고요 촬영 준비하면 조금 뿌릴까봐 살짝 한 10% 덜 익혔어요. 네.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. 일단. 그 뿌려놓고. 저 너무 행복해요, 지금. 오늘 한 끼도 안 먹고 헬스 갔다 왔거든요. 장갑이 아직 안 와서. 왼손을 먹을게요. 손 씻고 왔어요. 짱짱! 휴지도 있고 물티슈도 있으니까 손 닦아가면서 먹을게요. 제마시 대박 이건 녹차예요 헬스하고 왔거든요. 너무 맛있어 하... 장난 없다, 진짜 육즙 팡팡 터지는 게. 막그느이 아, 흘러요. 대박이다. 근데 지금도 약간 간간한데 물 한번 버리고 다시 워터프라잉? 그거 했잖아요. 물안 버렸으면 좀 많이 짰을 것 같아. 너무 행복해요 더 먹고 싶어 진짜 이거 조합 짱이다 일단 오리지널 맛을 일단 남겨놨거든요? 다른 거 요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먹방 찍을 때 하려고? 근데 그거 지금 먹고 싶다 그거는 또 뭐랑 먹으면 맛있을까요? 불닭볶음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고 해서 먹는데 진짜...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배부르게 한끼 뚝딱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근데 여러으로좀 아쉬워요. 양이.. 이따가 새벽에 좀뭘더 시켜 먹을 것 같아요. 오늘 마이크 바꿔봤는데 소리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더 나은 영상으로 앞으로 점점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! 아!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拜拜。